자리를 가지고 자리를. 아, 네. 바로 아니요 맞습니다 바로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 네. 네. 재미겠다 헤드폰을 쓰고 자 헤드폰에 큰 음악이 나올 텐데요 각자 앞사람에게 또박또박 말하신 다음 제시어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00초 이번엔 우리 낙타 팀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안 들린다 주변 바보 디노야 안 들리나 봐 시작 오오오오오오리오기리 우리 오름 우리 거인 오름 거인 거름오오오름거잉오오오오오오오오 우리 오오오오오오 오어오오리 오이 오이 마시 컬은 오이절임 우리 컬는 오이절임 오이 오이절임 오이절임 오이절임 오이절임 오이절임 오이절임 오이절임 오이절임 오이절임 오이절임 오이절임 아 s i 스스 스. r s i 스 스. i r s 지 r Sir, Sir, Sir, 치 i r Sir, Sir, Sir, s i 스케 i r s i 4 s 친구 말하는데? 스테이크 스케 i r 스테이프스케 s 프스 s 이 포스테이포 지대이복 <웃음> 지대이복 침대 <웃음> <웃음> <웃음> <뭐라 웃음> 지대이 위복 침대 위에 복이 침대 있는 거야? <웃음> 침대 <웃음> 위복 <웃음> 어. 전화 위복 와! 우진 잘한다. 네, 실패. 실패.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야, 이걸 좀 맞추자. 에! 에! 쓰! 쓰! 쿱쿱 쓰! 렛츠 쿱스! 에스쿱스 에스쿱스 오, 오 바로 들었어 바로 들었어 에스쿱스 에스쿱스 바로 넘어가요 아 넘어가 넘어가 예스쿱스 헬시 충치 <웃음> 아 그저 <그쌈>, 그죠야 <그쵸? 웃음> 하나 맞춘 게 대박인 거야 그냥 그 햄지쿱스 햄지쿱스 에스쿱스 아니야 빨리 하나! 햄찌쿱스? 땡! 아. 아. 야 우지가 다시 먹었다가 배었네자 3번 입수 끝났습니다 야. 야, 끝났어 얘들아 <웃음> 얘들아 끝났어 이제 <웃음> 다, 다 말아먹었어 <웃음> 에스쿱스 형 에이 이랬는데? 야, 야 <웃음> 우지 랩도 저렇게 그냥 야진우야 버논이만 깨워 끝났어 I'll 버논아 우리 깨우지 그만. 마 에이 아, 에이 그대로 가지 어? 아, 여기서 햄찌쿱스라고 하는데 햄찌쿱스? 여기 한 문제도 못 맞췄습니다 아. 아 진짜요? 야 우리 한 문제도 못 맞췄어? 큰일 났네 와내 아, 목소리도 아, 안 들려 조 시작. 잠깐만 형이 형이 이해될 때까지 계속 말해 준비 시작하고 있는 건가? 시작 S쿱스 에스쿠스 에스쿱스 에스쿠스 에스쿱스 에스쿠스 에스쿠스 에스쿠스 에스쿠스 에스쿱스 에스쿠스 에스 s 스 에스쿠스 에스 s 스 에스쿠스 에스쿠스 에스쿠스 에스쿠스 에스쿠쿠스스쿠스스쿠스쿠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들려 라이언, 다이어트 라이언트 라이언트 라이언 트 라이언 트 라이언 트 라이언, 라이언. 아, 어트 다이어트. 라이언 트 라이언 어트 몸질 안 돼요 라이언 하트 라이언 하트.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웃음> 다이너마이트? 아 명곡이긴 하죠 <웃음> 실패 das 아니 네 글자인데 어떻게 다이너마이트가 나와 어휴 으우 아유다 어휴 아직 아니 아직 아니야 하는 줄 알았어 지금 <웃음> <웃음> 애플 망고 애플 망고 애플 망고 애플 망고 어? 애플 망고 애플 에이 에픽! 픽 c 이 에픽 e 이 에픽 k 이 에픽 p 이 에픽 a 이 에픽 i 이 Kai 에 p i c Kai Epic Kai e p 웃겨. Kai 우 p i c Kai e p i 지우 a i Epic 우유 식 지방 i c k a 우유 식빵. 우유. 우유! 우유? 식빵! 식빵. 식빵. 다다 우유! 주유! 우유! 수유! 수육! 우유! 우유! 식빵! 우유 식빵? 아 우유! 우유! 식빵! 유 아, 우유 식빵. 식빵! 우유 식빵! 우유 식빵! 우유 식빵? 정답! 너무 잘한다. 와이파이. 와이파이. 오.. 이파이와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인파티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인파티와이 와이파이. 이파이와이파와와인파티 와이파티와인파티 파티 파티 와이 와이 <뭐야>?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와이파이 와이파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말투 와와가 달라져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냥 내가 와이파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근데 와아 씨가 맞췄어와와와와와와와 호랑이족팀세 번째 맞췄습니다 이거 맞췄어요? 뭐 맞췄어? 우유 식빵 맞았어? 우유 식빵 우유 식빵을 맞췄어? 맞췄어? 라이언 아, 아, 하트 씨야, 아, 라이언 그래. 하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되고 다이어트했는데 아! 아! 라이언 하트! 아, <웃음> 근데 마지막에 슈아 씨는 다이너마이트! <웃음> <웃음> 다이너마이트 <웃음> 에, 약간 여기 갑자기 그 K-POP 코너가 됐어요 <웃음> 우리가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역전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